피차리네 피시방 하나 둘셋채영저저저저셋영셋경셋셋셋왜셋셋셋셋셋셋채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최경이가셋셋셋셋셋경셋셋셋셋셋셉셉아셉셉셉셉셉셉셉셉셉셉셉셉셉셉셉셉셉셉셉셉셉셉셉셉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오, 오, 잠깐만. 오, 어 잠깐만 진팬인지 아닌지 확인하나 할때우와가어봐 재밌겠다 해주세요 자세경아 일단 자첫 번째 슈퍼주니어 팬클럽 이름은 자 하나 하나 둘셋나 둘, 둘, 이거 둘. 둘. 둘. 아, 진짜 둘셋실망이다야야컵남면다 진짜 <웃음> 내려놔. 아, 내려놔 잠깐만 면다 내려놔 야컵라면다 내려놔 야컵라이에다 내려놔 야 컵라면에다 내려놔 야컵면 김희철의 생일은 언니 알아야지! 저 야. 그냥 오빠의 그 모습 잡지 야, 야. 야. 케이 그래도 오늘 아. 오늘 게임 잘했으니까 우리가 셋다 해주자 그래 그래, 그래. 자. 자 알바 아, 아, 아 목이, 목이 너무 아프다 <웃음> 재밌네 우리 피스임 <웃음> <퓨스케이 웃음> 말고 그냥 어, 라면 와 라면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라면 드세요 아, 자. 맛있게 드시고 채경, 네. 채원, 예나.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 손왜 이렇게 올리고. 가위바위보 이렇게 네. 좋아해? 자, 이긴 사람에게 오빠가 선물을 줄 거예요. 저기 스피커도 있고 많으니까. 진짜?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최원이에게 제가 선물로 우리 아, 잠, 구하기는 봉상이 에이! 상이 아, 스피커도 있다! 야, 스피커는 어디서든 살수 있어! 음. 하지만 봉상이 사진, 이거 레어템이야! 아, 잘생겼다! 와, 너무 좋다! 아, 부럽다! 와. 자,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 네, 네. 어, 너무 자, 감사합니다! 어, 라면 먹어, 이제 라면 먹어! 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천천히 먹으면서 얘기 들어요! 네! 자 우리 에이프릴 친구들 자 얼마나 게임에 소질이 있고 없는지 볼게요. 채경 잘하는 게임 없음. <웃음> 채원 잘하는 게임 없음. 괜찮습니다. <웃음> 예나 배럴 그. 게임의 히어를 느끼는 순간 채경이 존버로 잘 버티고 있을 때채경아 네. 너 존버가 무슨 말인지는 알아? 네. 무슨 말이야? 존나 손나 버티기. 오 뭐라고? 아니, 욕, 욕못 한다고 야, 했는데. 아니, 편집 소리 하는 거야. 편집 안 돼요? <웃음> 욕, 욕못 한다고. 야, 존버는 존중하면서 버티는 거야. 뭐라고, 뭐라고? 게임을 존중하면서 조용히 버티는 게존버 그러니까 아니야? 남을 존중, 남끼리 싸우라고 존중하면서 버티는 게 존, 존본데. 지금 뭐, 뭐, 뭐, 뭐라고? <웃음> 그게, 그, 그, 그 뭐라고? 뭐라고 그랬지? 존나버. 존나버. 그 괜찮아? 난 모르겠다. 너네, <웃음> 야, 너네 에이프릴 팀커벨이잖아 어, 아이 이거 원래 이거잖아요 근데 아니야 아니야 존중하면 버티는 거야 그냥 게임을 해야 되잖아 근데 게임을 재밌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막 방해 놓을 수가 없으니까 게임하는 사람은 존중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버티면서 하겠다고 해서 존중하면 버티기야 아 원래 그거예요 그럼 야 국어사전에 나와있어 국어사전에 <웃음> 국어 <사전에 웃음> 존버가 나와있어요 나오지 진짜? 나오지 그럼 이거 리얼이에요 너왜 <웃음> <너좀 위험해. 웃음> 너너 애를 곤란하게 만들어? 아니 존나 버티고 맞는데 <웃음> 맞죠? 맞아요. 어 고맙습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어디가 고마, 존나 고마운 거야? 너? 존고 존고한. <웃음> 고맙습니다. 자 <웃음> 그러면 체경아 존맛탱은 무슨 말이야? <웃음> 존뭐 <존모님>. 존맛은 뭐야? <웃음> 존맛 <존나> 맛있다. <웃음> 야, 이거 뭐 방, 아, 야, 야, 야 방송에 하나도안 되겠다. 야 존중하면서 맛있는 거지. 음식을 존중할, 존중할 줄 만큼 맛있다. 음, 아, 존경할 만큼 맛있다. 그렇지. 존경할 만큼 맛있다. 아, 근데 맛이, 존맛이 뭐야, 세경아? 그만해요. 야. <웃음> 진짜. 존경할 만. 아 이거 퀴즈예요? 어. 아스다 어 존그 할게 그럼 존그. 아, 존그는 진짜 좋은 어. 거 존나 그만한다고. 아. 존그 할게 그럼 존그. 이는 게임하면서 히어를 느끼는 순간이 우연이라도 이겼을 때래. 네. 체경이랑 다르게 존버하는 스타일은 아니구나. 아, 네. 뭐, 어, 그지. 여포. 어. 야 예나가 확실히 게임 전문가게 인 궁극기를 잘 썼을 때. 그리고 존버에서 오래 버틸 때. 음. 예나야. 아이 그 게임마다 쓴 건데. 어, 존버가 뭐라고? 존중하면서 오래 버티는. 그치? 거 그치. 근데 체경이는 왜 그런? 그냥 무서운, 그냥 무서운 대답을 낼거까충격의 젓가락을 떨어뜨렸어 지금요. 재경이는 <웃음> 어 안돼 안돼 좀더좀더세거 줄게. 허락 허락. 이상해. 자재경이 그래, 우리가 아, 막 상대방 막 하는 그런 욕이 아니잖아. 욕이... 뭐, 게임할 어. 스트레스 푸는 거니까. 그렇지 존버는 존중하면서 버티는 고거였는데 바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또 재경아 다음. 게임 에피소드, 채경이! 아, 예나가 게임하는 걸 좋아해서 한동안 억지로 PC방에 끌려다녔었어? <웃음> 어, 네. 채경아 진짜? 네. 저 진짜 네. 고통스러웠어요. 네. 졸라 짜증났겠다, 그럼. <웃음> 아, 조금... 네. 아, 예나 네. 게임 진짜 좋아하니까. 네, 진짜 좋아해요. 자, 채원이! 초등학교 때 여덟 시간 동안 한 게임만 주구장창하다가 엄마로부터 게임 금지령 내려지. 네 맞아요. 아, 야 너네 여기서 깜짝 오빠가 깜짝 똑똑한 말. 야 너네 여기서 깜짝 오빠가 깜짝 똑똑한 말. <웃음> 너, 너 먹어, 미안하다. 너 먹어 비하하다. 너 먹어, 먹어 비하하다. 그러면 채원이는 무슨 게임을 여덟 시간 동안 했었어? 그때 테일즈런너. 데이즈 야, 그게 네 초등학교 때 나온 거라고? 네. 달리기 게임이잖아. 네. 그때 당시에 그걸 너무, 거 진짜 너무 오래 했어 맞아. 여, 여자분들 되게 좋아하더라. 그럼 가장 처음에 접한 게임은 예나는 뭐야? 크레이지 아케이드 아, 크레이지 아, 아, 아케이드. 그 아케이드. 아케이드? 채경아! 네! 너는 가장 처음에 했던 게임이 뭐야? 큐플레이 오, 큐플레이 와, 와, 큐플레이. 퀴즈, 퀴즈 맞아, 큐플레이 퀴즈 맞추는 거야? 큐플레이 큐플레이 알투비트 알투비트 알투비트 비트에 맞춰서 비트에 맞춰서 좌우로 네, 움직이는 네, 거 아, 리듬 진짜. 게임인 거야? 그 리듬 게임하고 아케이드랑 섞었어 왜? 나몰라서나 약간 존바지 존바 바보 존중하지만 바보라고 채경이 약간 무서운 친구네 아니 잠깐만, 채경이랑 예나는 왜 신동이랑 같은 편 하고 싶어? 예나부 역시. 아, 나 게임. 어, 돌림 때. 했잖아요, 돌림 때. 음. 엄청 소망한 분들한테 뭐, 엄청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신동이가? 지금, 아니요, 오빠가. <웃음> 그래 맞아 이채령이 엄청 아! 그래. 야 그래. 저는 완전 질캠파여가지고 근데 맞지. 완전 잘 맞았어요. 그 신동 팀장님의 마인드랑 저의 마인드랑 너무 그래. 똑같았어가지고. <웃음> 는 뭐라 그러면 되게 못 가지고. 결국 우리 팀이 승리했잖아 이겼지만 뭔가 뿐칙은 우리팀이었잖아 맞아요 돈은 <웃음> <우는> 내가 냈는데 <웃음> <웃음> 엄청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구박하시는 걸 보고 구박? <웃음> 아니 그러니까 엄청 뭐라고 하시거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엄청 화내잖아 <웃음> 네, 그래서 저는 신동 선배이랑 같이 하고 싶어고자 다음 윤채경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음. 너넌왜 네. 왜 신동이야? 어, 배신감 느낀데? 내 팬이라고 그러더니? 아유, 약간 좀 그날 게임할 게 때는 좀 약간 좀 부드러운 남자가 좋아 부드럽게 가리쳐주기 싫어. 그럼 거, 야, 그럼이야 뭐. 나 부드러운 남자야. 어, 그럼 네. 게임할 때는 부드럽고 평소에는 막... 평소에는 막... 저, 아니! 아이러다 아, 아, 아, 게임만 하면은 자, 여기서 왼쪽으로 <웃음> 하시는군요. 어, 체경아 어, 체경아 어, 채경아. 어, 채경이가 아,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은 이중인격이네. <웃음> 어, 게임할 때는 막 매는 어, 체경아 괜찮아? 어, 어 오빠 이제 가자. 어, 그래 갈까? 아 얼마야? 어, 아, 얼마야? 그러면은 채연이는 누구랑 같은 편 하고 싶어? 저야 신동섭입니다 <웃음>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그러면 세상에 남자가 성격이 이렇게 밖에 없어 아우. <웃음> 봉상, 신동, 희철 봉상 네 성격 장단점 하나, 하나만 어, 얘기해봐 <웃음> 저의 장점은 일단 어, 되게 사소한 거로 화를 내죠 그리고 단점 <웃음> 약간 해심하게 부족해요 아 세심한 거. 음, 여자는 세심한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아, 되게 진짜, 좋아. 신동의 장단점. 나 장점. 진짜 나는 못하는 게 없어. 내가 웬만큼 다다 잘해. 어, 어, 그래뭐 일도 뭐 없어. 하지만 음. 단점은 사람들이 결혼할. 사람들이 결혼줄 <웃음> 진짜로 옛날 강신당에서 결혼 발표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미친 새끼 그 미친 새끼 그 하지 말랬지. 이거 팬들이 정말 이건... 나가져 여자한테도 정말 잘하고, 정말 뭐, 뭐, 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사람들이 결혼하니 팬들의 앨범 사는데 거기서 여자친구한테 고백하고 <웃음> 지... 예, 지켜. 가자. 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나한테 욕 바가지로 먹었잖아. 나는 내 장점, 내 장점 뭐냐, 신동이. 니가 가장 많이 봤어. 형 장점은 돈을 잘 벌어. 아니, 쓰레기 아니야, 이거야. 아니, 경제적인 것도 되게 중요해. <웃음> 그리고, 그리고 엄청 쿨해. <웃음> 어, 맞아. 쿨해. 단점은 어, 엄청 쿨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엄청 쿨해. 구독, 좋아요.